안녕하세요 자취하재 tv의 자취하재 입니다. 오늘은 죽순 손질하는 영상을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죽순 손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봤거든요 잘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순의 밑동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잘라 줘야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려 가지고 어느정도 잘라 줘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일단 어느정도 좀 잘라 줬습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적에 구멍 같은게 없는게 조금 좋은거 거든요 어 그리고 난 후에 한 4분의 1 되는 지점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번 잘집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한 3겹 정도 이렇게 벗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더 자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한번 삶아 보니까 뭐 여기까지 자를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살짝 칼집을 좀 내줍니다 예, 칼집을 이렇게 내주써 안까지 열이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둥 쪽에 이렇게 파란 부분을 한번 제거를 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떫은 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뭐사고 깎듯이 이렇게 돌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죽순의 경우 이렇게 통으로 많이 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삶으셔도 되지만 반을 잘라서 압력솥에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압력솥에 삶으실 때는 겉에 피를 한번 더 벗기겠습니다 뭐 그냥 삶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압력솥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좀 불필요한 맛이 조금 들어갈까봐 제가 껍질을 완전히 벗겼거든요 뭐 그냥 물에 삶으시면 그냥 껍질채로 삶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살껴나 고추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삶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살결을 구하기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살뜰 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쌀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 가지고 같이 삶으면 뭐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죽순 어, 같은 경우에는 압력도 때 삶으실 때 보통 기준을 한 10분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삶으면 약간 식감이 있는 정도 한 15분 정도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뭐, 볶음 요리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뭐 약간 부드럽게 먹고 싶으면 한 15분 정도 삶으시면, 어, 제가 볼 때는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죽순이 뭐, 죽순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뭐 단호박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단호박을 조금 썰어가지고, 밥을 같이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을 이렇게 손질을 조금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하실 때 안에 실을 발라내고 이렇게 랩을 싸놓으면 조금 오래가거든요 뭐 보통 초보자분들은 요거 좀 참고 좀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찍은 제가 영상은 한 8분 정도로 이렇게 마쳤거든요 근데 한 8분 정도 삶으니까 조금 약간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죽순을 꺼내 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살짝 밑둥 쪽으로 한번 살짝 찔러보면 약간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간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렇게 기준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삶은 죽순 한번더 먹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번 살짝 먹어봤거든요. 이게 맛이 어떤 맛이냐면 우리가 보통 옥수수 이렇게 삶았을 때 약간 달달하면서도 구수한 맛 약간 이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조금 매력적인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순 같은 경우에는 윗둥이랑밑둥이랑 약간 식감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둥을 이렇게 하실 때는 약간 얇게 정도 하시면 더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둥을 조금 얇게 좀 잘라주는 것을 뭐 생각하시면서 요렇게 요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삶은 죽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한번 물에 식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한 며칠 간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담가 가지고 뭐 짬뽕이나 라면 끓일 때 그렇게 조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밥이 다 됐습니다 한번 어떻게 된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약간 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밥을 해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뭐, 일본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미를 하고 이렇게 밥을 하는데 저는 그냥 설밥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순 밥을 이렇게 완성해서 먹어 본 소감은 어떠냐면 이렇게 뭐 조금 한 8분 정도 삶았는데 한 10분이나 한 12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삶았으면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뭐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당한 거였는데 조금 그냥 약간 부드럽게 먹기에는 조금 아쉽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초보분들 모르실 때는 한 15분 정도 기준으로 하시면 뭐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압력솥에 이렇게 할때어 압을 빼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고 시키기 시식키면될것 어 같습니다 압을 빼지 말고 그대로 시키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잘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